뜨거운 용암이 흘러넘치는 네더월드의 어딘가 일반적인 생명체들은 감히 접근도 못할 용암 주위에서 헤엄을 치는 개체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라이더인데요 이들이 네더월드에서 발견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생물들이 용암에서 헤엄을 칠수 있다는 특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유명합니다 스트라이더는 선천적으로 신경 다발을 제외하고는 모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탈모라이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머리카락을 주고 극단적으로 뜨거운 온도인 용암에서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된 가죽 덕분에 네더월드의 무시무시한 환경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더가 만약 용암의 뜨거운 온도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올 경우 추위를 견디지 못해 혈색이 바뀌고 몸을 떱니다 용암에서 살아가는 스트라이더들은 플레이어에게 좋은 이동수단이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안장을 스트라이더에게 얹은 뒤 뒤틀린 균 낚싯대로 스트라이더를 유혹하여 이동이 쉽게 가능합니다 네더월드 특성상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스트라이더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일부 몬스터들도 스트라이더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감염된 피글린을 등에 태우고 용암 위를 유유히 이동하는 스트라이더의 모습이 포착되어 한때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